여러분, 안녕하세요.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공원에 와 있는데요 제가 여의도공원에 온 이유는 오늘 특별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가 특별히 모델로서 여기에 촬영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김에 브이로그도 찍으러 왔으니까 제가 모델로 활동하는 부끄러운 현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, 한번 저를 초대해주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촬영 준비하고 계세요. <웃음> 네, 저는 지금 현재 홍보 영상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석석이 유튜브 채널을 맡고 있습니다. 네, 네. 제 채널에 학생분들 많으세요. 석석이님 네. 같아요. 그래서 저는 <웃음> 자랑해도 되나? 아, 해도 되죠? 어, 저는 3일만에 운 좋게도 성공한 상황입니다 2학, <웃음>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, 내년에 바로 고3 때 2학기 때 취업을 바로 들어아 취업을 이미 확정지원놓셨구나 네네네 <웃음>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<받아들입니다. 웃음> 오늘 어떤 촬영하는 건지 소개 좀 아, 해주시면 안 돼요? 오늘은 여기 보시면 조이 의 마리오라고 저희 브랜드 신발인데 이제 그거 이제 이거를 모델 하고 촬영 아마도 가을하고 겨울 시즌에 있는 신발을 신는 네. 저를 근데 모델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? <웃음> 아, 근데 그래도 의외로 잘 하실 것 같고 이렇게 미소가 네.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현찬님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초대를 아. 했습니다 네,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일단은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옷을 좀 세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다 그렇죠. 저 지금 신은 좀 편해요. 어 여기 신발 되게 편한데요. <웃음> 되게 편해요 신발. 어떤 스페이스가네오딱 괜찮아. 이거 완전 한정판 그거예요. 네, 진짜 한정판 바람 고어텍스 바람. 댄디한 스타일도 있고요. 신발에 맞춰서 아무튼. 하 나, 나, 이가이렇 라인도 있 라인도 신발 너무 편해요 <웃음> 그럼 이제 다음 신발 찍으면 돼요? 네 일단 다 편하다 그쵸? 네 주식으로... <웃음> 다음 촬영은 저쪽 이쪽 나무 있죠? 응 음. 저쪽 나무 쪽에서 기 나무에서 한번 스쳐가면서 빈 돌지 이건 빈돌는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음. 아마 여기서 뛰는 거예요 가볍게 아 가볍게요? 가볍게 뛰면서 상큼말랄하게 웃으면 아. 있어 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뭐, <웃음>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렵네 어렵네 <웃음> 그래요? 와, 전문가네 전문가. <웃음> 아니에요. 저옷 <웃음> 어, 갈아입고 왔습니다. 다음 옷장을 위, 아 신발을 위해서. 예. 네. 네. 아, 현수님 그, 이거. 어? 선물? 오, 오 선물 주셨어요. 이 <웃음> 뭐예요 이거? 네, 토끼하고 닭인데 여자친구분이랑 아. 여자친구분이랑 선물하고. 아. 와. 토끼, 다 어. 감사해요. 토끼랑. 잘 지낼게요. <웃음> <다시 넣을게요. 웃음> <웃음> 뭐 이런 센스까지 된 사람이시군요. 저 여의도 공원에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. 깔끔하다. 신발 되게 슈바스럽다이트슈바이바이이트 슈바이트, 슈바이트, 슈바이트, 슈바이트, 슈 와 지금 와옷 미쳤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연차님 <웃음> 옷 갈아입고 정리 좀 해야겠습니다 얼른 옷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이 신발 하나 선물로 협찬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골랐어요 <웃음> 완전 편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걸어 다니고 촬영 다니고 하면은 이거 신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오늘 여의도 공원 와가지고 날씨도 좋고 또 경치도 좋은 곳에서 기분 좋게 촬영하고 갑니다 저는 또 어머니 생신 이어 가지고 가족 식사를 하러 갑니다 와 가을이다 가을이야 와 안녕 그러면 여의도 공원에서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